네네네. 돌려. 돌려. 돌려. 돌려. 돌려. 돌려. 돌려. 돌려. 돌려. 돌려. 돌려. 돌려. 돌려. 돌려. 돌려. 돌려. 돌려. 돌려. 돌려. 돌려. 돌 진심으로 축하하고 형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인하실게요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<웃음> <웃음> <웃음> 감사합니다. 네. 네. 우리 둘이 들어가는 형. 네쪽요오른쪽요드릴게요이 들고 하는 건가요? 아, 네, 어 승기랑 되게 알고 지낸 지 굉장히 또 오래됐고 어, 동갑내기 연예인이 사실 저도 많지는 않은데 승기가 같은 연예생활하면서 어추에 뭐, 뭐, 군대에서도 뭐 이렇게 충분 유지하면서 잘 있었는데 이렇게 결혼한다니까 되게 신기하고 예, 네, 잘 예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. 가면 고양. 네, 네 습니다 네아인아 너무 축하드리고요. 오래오래 건강하게 하세요. 화이팅! 네, 전담하습니다네 아, 승기야. 진짜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다. 행복해. 축하해. 수고니다조가지 <웃음> <유조가족. 웃음> 네, 감사합니다. 왼쪽 쇼요다 같이 한번 볼게요. 다 같이 한번 볼게요. 네, 다운돼요. 가운데요 저희 카인상까지 부탁드릴게요. 네, 대주세요기 행복하게 잘 살아라. 네, 감사합니다. 행복하세요. 감사합니다. 고하십니주세요 선생님. 안녕 하세요. 네. 네. 오른쪽. 네. 네. 네. 네. 아, 습니다 네. 네. 예? 예? 작품, 작품, 작품. 아 <웃음> 예. 예. 그래. 겠습니다헬스야 됐어 됐잖아 <웃음>